두 번째는 더블 더블 고 더블로 가 더블 체다 한복스테이크. 근데 좀 전에 제가 스테이크를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봤더니 PD가 연락이 욕하네요 진짜. <웃음> 원래 설명서 보고 할 것이지 왜 그냥 하냐고 <웃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번에는 설명서대로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내가. <웃음> 설명서 대로 요거 요거는 요거 이제 9,500원 5 8 9 g 아... 치사합니다 내돈 주고 해야지 이거 참 <목소리> <목소리> 체다치즈 두 장이 들어가니까 더블 체다치즈 설명했습니다 아예자 <목소리> 똑같이 야채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다른 게 감자 두 번째 이제 메인 한박스 테이크 그리고 소스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설명서를 꼭 보겠습니다. 자, 팬에 오일 3 스푼을 두르고 중불에 한박을 앞뒤로 각각 3분씩 굽는다. 팬에 모든 야채와 내가 했던 방법인데 좀 전에. <웃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만 중불이야, 샘불이야 중불이네 <웃음>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웃음> 자, 일단 포장을 다 뜯어 놓겠습니다 재료를 빼서 <웃음> 자, 체다 치즈 또 까둘게요 식키는 대로 또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체더치즈 두장 자, 다시 한번 설명 자, 중불에 오일을 두르고 한박스테이크 3분간 일단 달로올랐을때 넣겠습니다 정확하게 할게요 오일은 지금 둘렀습니다 중불에 정확하게 3분이라고 이걸 내. <웃음> 알았어, 정확하게 3분. 논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레시피대로 시간대로 정확하게 아, 아. 이할 수밖에 없대. 알겠습니다. 알겠다 이런거. <웃음> 9,500원면 이 진짜 싼거다. 정말 싼거다. 무로가 우리가 음. 어, 한박스테이크가 음. 원가가 얼마. 근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싸게 갔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들 위해서는. 근데 대기업이 장악했을 때는 가격을 또 올리겠지. 우제가올 초저부터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거기 나오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세더라고. 여기가 좀 가격이 싸긴 할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 가 봤을 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제뭐 미끼 상품으로 계속 나오다가 또 이제 어? 가격을 올리다가 내리다가 하겠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어차피 밖에 나와서 먹는 사람들은 또 먹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해먹을 사람들은 또 해먹게 되는데 해먹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집에서 계속 해먹지는 않거든 혼자서 해먹는 것 한계가 있고 밖에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점점 트렌드는 바뀌고 있어 트렌드는 점점 이제 집에서 먹는 게간편식으로 가고 밖에 더 많이 나오지 사실은 그래서 1인 가게들 아니면은 뭐 혼자 하는 셰프들 혼자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먹는 술집들도 많이 생기고 자 치즈를 빼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넣으면 되니까 3분씩 번갈아 하는가3번이 하고 뒤집고 야채를 넣으려 합니다 아. <웃음> <웃음> 자 정확하게 3분 뒤집기 이거 탔잖아. 중불인데 이게 그래서 이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참 감이 중요한 거야. 자, 야채 넣고 모든 음식은 불이 제일 중요해. 불을 얼마나 잘 다루냐에 느 따라서. 요거대로 하면 은 진짜 어다 탔겠지. 정확하게 중불로 우리는 했는데도 그게 중불이 아니니까 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로 해서 내가 6분 됐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요거덜 익었을 것 같아. 내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조금 더 익히거나 이 야채도 똑같이 3분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주고 네, 네. 샀으니까 내가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아, <웃음> 유통기한 지났잖아 근데 이거 타는 거면 탄잖아 지금 음, 타는 거면 탄다고 좀 있다가 얘를 조금 더 익혀야 되돼 소스가 그림하고 차이 나는 게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 뒤집었다고 뭐라고 할라. <웃음> 6분 지났다. 지났는데 나는 좀덜 익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익혀야 되겠다, 이거. 그어라 집에서는 뭐 달걀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해서 올려서 먹어도 되겠네. 반숙으로. 이게 설명서대로 하면은 아직 덜 익어서. 일단 야채는 빼놓고 하겠습니다. 이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혀야 되겠다, 이거 분명 네. 자, 이거를 빼고. 소스 여기서는 이제 재료 빼고 약불에 살짝 30초간 대체라고 했는데 전자레인지에 20초간 PD가 대체가 왔네요. 치는 평범을 하면서 나는 <웃음> <웃음> 자 얼추 얼추 일단은 된것 같습니다. 자체라 치즈를 올려주고 조금 익어야 될것 뜨고니까. 자, 플레이팅을 꼭 하라고 하는데 그릇이 맞아야 돼요 그릇이 지금 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릇이 굉장히 조금 해야지 완전 알찬 메뉴가 될 텐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일단 요것도좀대표고 본인 가게에서 파는 유로코차 한박 스테이가 되었을 때어때요 일단은 지금 한박 자체가 우리도 미리 만들어서 냉장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거는 근데 우리 거는 집에서 해먹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가격은 쌀 수는 있지만,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우리게 고기가 다르니까. 맛은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거는 지금 투불짜리로 쓰고 있거든. 그리고 투불짜리에 이제 돼지고기랑, 거기다가 이제 표고버섯 이런 것도 들어가서, 야채들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재료의 가격 자체가 조금 이거하고는 다를 거야. 근데 집에서 혼자 9,500원 주고 간단히 먹기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앱까지 같이 했으면은 밥은 별도로 안 해먹어도 되니까 그걸 또추가해주면 훨씬 혼자 먹기에는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 자, 소스를. 이게 이제 조금 익어서 녹아내리면 되겠다. 얼추 지금 어느 정도는 된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잠깐만. 살이 이만큼 두껍네요. 음 양은 웬만한 한박 스테이크 집보다 훨씬 많아요. 580g이면 두 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맛이 있어야죠.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맛있어. 아 어, 진짜? 어. 아까 나는 스테이크보다 이게 훨씬 나. 응. 스테이크는 조금 어느 정도 뻑뻑한 맛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공산품이잖아. 어차피. 만들잖아. 갈아서. 그러니까 맛, 맛은 훨씬 있어, 이게. 내가 이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시켜 먹는다 그러면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 소스도 나쁘지 않아. 음. 어, 소스야 뭐. 음. 고산물 많이 쓰니까. 그 재미가 있스 소스가. 맛없는 소스가 아니야. 음. 고기도 한번 보세요. 되게 맛있어.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밥을 좀 같이 줬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밥 땡긴다 이거. 아 그거 왜탄수화물지 <웃음> 아니, 아니 반찬인데 <웃음> 밥이 없잖아 <웃음> 맛은 있네 햇반을 별도 사는 걸강추하시네요 음! 햇반 사는구나 아유 멍청해 <웃음> 햇반 사면 되겠구나 음 국물은? 어 국물도 인스턴트 있잖아 응 <웃음> 음, 국물도 있어요? 야 집에서 이제 먹기가 난 이거 사먹을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다음번에는 이왕 한거 여기 지금 노현동에 곱창집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가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맛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PD 집에 가서 이제 이런 밀키트 상품을 한번 먹었는데 웬만한 가게는 잼이안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찍자 리 돈으로 리 돈으로 아, <웃음> 왜 <웃음> <여기> 보여주세요? <웃음> 버카를 <버크 하나> 주시든가. <웃음> 야, 진짜 맛있다. 괜찮다. 음. 음. 맛있다. 이게, 보면 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보면 이제 생산하 공장들이 있 음, 음. 생산하는 공장들을 알아내서 음. 거기서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 보지 않다고 어차피 프랜차이즈니까 오히려 이런 업체를 잘 잡아서 응? 물건을, 물건을 받아서 인건비를 줄이시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지 근데 진짜 이한박은 괜찮다 9,500이면 이 구성에 어디 뭐 웬만한 한박집 가서 먹는 것도 훨씬 낫다 그리고 제품들이 저도 지금 오픈하려고 이것저것 제품들을 많이 알아보는데 정말 내가 상상 못했던 제품들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찍어서 알려줘야 되겠다 좋은 제품을 찾아서 그 외에 충분한 퀄리티가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광수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